안녕하세요 파이디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AKG에서 나온 N400이라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이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공자에서 AKG 인수한 이후에 나온 거의 최초의 블루투스 이어폰이지 않나 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외관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외관은 일단 여기에 알루미늄 흠지가 달려있고 여기 뒤에 그 LED 점등이 있어요. 충전 LED 점등이 있고 여기 C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역시 C타입으로 충전이 되는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게 해주는 여기 그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안에 내부를 보면 이렇게 i 가 L이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반대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반대로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이게 반대로 되 있는 게 정상이라기보다는 평범한 건데, 이게 반대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 레프트가, 레프트가 오른쪽에 있고, 라이트가 왼쪽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요거를 빼서, 빼서 이거는, 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빼서 왼쪽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점이 좀 있구요. 그 외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스펙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연결은 블루투스 5 0로연결하고요 드라이브 크기는 8.2mm 정도, 8.2mm 고감도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블루투스 연결 같은 경우에는 HEP, 뭐 A2DP 뭐 AVRCP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AAC 코덱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제가 대본을 쓰면서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버스 무게 같은 경우는 7.7g으로 어, 상당히 좀 무거운 축에 포함, 속합니다 뭐 조금 무거운 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무게는 65g으로 케이스 무게도 상당히 조금 묵직한 편이고요 그다음 배터리 사용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유닛만으로는 6시간 타임으로, 6시간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까지 모두 합했을 경우에 최대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 외에 이제 CD 뭐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 터치도 지원이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제일 중요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사, 사운드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튜닝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가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어, 고감도 드라이버라서 그런지 어, 8.2mm로 좀 크, 커서 그런지 조금 드라이버 자체가 커서 그런지 상당히 뭐 음질 자체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이크 음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음질도 상당히 좋게 저는 들었고요. 뭐, 좋게, 좋게, 뭐,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걸 인식을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다고 막 아예 못 들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소니거보단 못하지만, 소니거나 뭐, 에어팟 프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잘, 잘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외부 소음, 외부 소리 듣기 이제 기능을 설명드릴 건데요. 외부 소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역시 터치로 지원이 됩니다. 치로 이제 두번 터치를 이렇게 똑똑하면 두번 터치 똑똑하면 이렇게 외부 소리 듣기 모드가 되는데요 외부 소리 듣기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이제 외부 소리 같은 경우에 기계적으로 좀 들리는 거 말고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앱이 있는데요 전용 앱 같은 경우에는 AKG 전용 앱이 있습니다 AKG 전용 앱이 있는데 AK 전용 앱에 들어가시면 이제 AK 전용 앱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자, AKG 앱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AKG 앱이 삼성폰에도 그렇고, 그, 앱, 애플, 애플 것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몇 번이 애를 먹어서 몇번 연결을 시켜서 써보면, 항상 꺼져있어요. 항상 꺼져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써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외 연결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블루투스 자체 연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블루투스 자체 연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항상 어플만 실행시키면 연결이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플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뭐 음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뭐적당히이 가격에는 이 가격에 이, 성, 이 정도 음향이면 괜찮다는 라 정도이고 뭐그 외에는 딱, 딱히 딱히 특별하다는 건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나 뭐 보나 뭐 이거는 그냥 딱 그냥 이어 이어 윙팁이 있다는 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점은 없는 그런 그런 이어폰입니다. 네, 이만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 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시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